뒷위리네보잘해 가위바위보? 잘해요? 바해요 어... 자, 가위바위보? 자,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네,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가위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컴퓨터 싹 바뀌었다 야, 어? 야 이건 뭐야? 야 이거 레노버 야, 최신 사양이 탑재된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! 와 오케이 자, 자 기다려 자 레노버 시작 레노버 자, 뭐야? 9세대 인텔 코어 아니 하영아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돼자 네. 네. 위에서부터 읽어 읽어? 쭉한번 읽어줘 시작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 오 이게 뭐예요? 저, 아, 선생님이 노트북이요 진짜 이긴 사람이 노트북 갖고 가기 진짜로? 어, 이거는 제작진이랑 합의, 협의 안된 거야 <웃음> 진짜? 그냥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오케이, 이거 <웃음> 사용을 좀 보자 오, 야 144Hz야 레노버 리전 y 7 4 0 9세대 인텔 코어 I7-1-975 뭐가 <웃음> 왜 <오, 오, 웃음> 이렇게 멀어? 5H 프로세서 yeah. 2 0 6야 이거 연령이랑 차이 너무 있네 2069육 기가 그래픽 카6기가 17.3 FHD IPS 안티글 i 머 글래머 요 r a 글래머 Clamor Anti- Clamor Anti- Clamor Anti- c l a m o w